곤지암 이승욱, 도련 연기 활동 중단 선언 영화 곤지암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한 배우 이승욱이 이 작품을 끝으로 더 이상 연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. 5일 OSEN 취재 결과 이승욱은 현재 인기리에 상영 중인 본점을 자신의 배우 활동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이라고 밝혔다는 영화 관계자들의 증언이다. 한 관계자는 OSEN의 이승욱이 더 이상 연기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.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귀띔했다. 또 다른 관계자도 이승욱 배우가 SNS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애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. 곤지암은 2016년 11월 크랭크인에 이듬해 1월 초 크랭크업 했는데 이승욱은 당시 영화 촬영을 마친 이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이다. 이승욱은 영화에서 하준 성훈과 함께, 호러타임즈 멤버 승욱을 연기했다. 이승욱은 지난 2월과 3월 서울 용산 c g v 아이파크몰에서 열렸던 제작보고회 및 언론시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. 당시 정범식 감독은 이승욱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. 지난달 28일 개봉한 곤지암은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 165만 6551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공포영화로 등극했다. 이 같은 흥행 성적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승욱이 돌연 연기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유가 무엇인지 호기심을 키우고 있다.